드디어 사스케가 떴다 자 우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백나른입니다 우리 시청자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갖고 싶었던 캐릭터 중에 하나가 사스케였거든요 예. 사스케인데 사스케를 한번 뽑아보려고 합니다 아 지금까지 제가 사스케 자체가 없었어요 자, 한번 그럼 뽑아보도록 합시다 뽑았습니다 일단 외형은 이렇게 생겼고요 초반 레벨 27 기준에서 데미지 60 다시 돌려줘 돌려줘 오케이 데미지 65.5에 공격속도는 3.5 그리고 범위는 1 2 정도 됩니다 음... 자 한번 봅시다 사실 제가 캐릭터 갖고 있는 정도면은 여러분들 15레벨 때뭐 15레벨 때에서는 꽤 나쁘지 않은 어종 나쁘지 않게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음자 일단 초반에는 팔을 휘두르는 그런 캐릭터고 아직은 음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아서 좋지는 않습니다 자 450개 일단은 더 뽑아 봅시다 뭐야 이거 내가 혼자 다 하는 거야? 오늘 내가 다 하는 거였어? 뭐야 <웃음> 아무도 설치 안 하네 오케이 한번 해볼게요 음, 한번 해보겠습니다 혼자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음, 해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대 때려도 안되지 않나? 지않 아, 때리면 to 아, d 떨어지네 단점이 지금 범위기가 아니라서 음아 어. 설치해 주셨네 m n o 오케이 i n g to do it. I'm 설치해 주셔 i 됩니다. 도움을 좀 t I'm n 뒤에서 뒤에서 도움을 약간 주시는 거 괜찮고 이 범위만 안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음 뒤에서만 도움을 주세요 뒤에서만 자 1단계 업그레이드 한번 해봤습니다 데미지가 2배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늘었습니다 자한번더 업그레이드 완료 데미지가 좀더 늘었습니다 아 그리고 범위기죠 어. 아닌가? 단일기지? 범위기 아니지? 이게 범위야 단일이야 3단계부터 범위야? 그치 그전까지 다리기였죠 어쩐지 그래서 한 명씩만 때리더라 오케이 자 이제 슬슬 네 스킬 쓰죠 변신 완료했습니다 슬슬 변신도 했고 이제 애들 공격도 합니다 오케이 좋아 좋아 자 뒤에 있는 애들 공격 한 방이죠 오케이 아직은 근데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50까지 넓혀야 돼요 확실히 어, 돈이 얼마 안되긴 한다 진화하는데 자 4단계 지나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고요 응? 800원이나 적혀있는거 맞는데 내가 볼때여기 여기 잘못 적었나봐요 네 팬덤에서 잘못 적었나봐요 800원으로 되어있어요 음자 그래도 저렴하네요 확실히 자 일단 좋습니다 데뷔진 500정도 되고요 범위가 이거 50으로 상당히 넓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스케들만 한번 써보죠. 우리 사네미 말고 사스케분들만 사스케분들 사스케들만 한번 써봅시다. 어떤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보자. 오호호 범위가 넓은 게 진짜 좋다. 범위 넓은 게 진짜 너무 좋다. 지금까지 제가 갖고 있는 캐릭터 중에 범위 제일 넓은 게 사네미였죠. 사네미가 443가? 이 위에 올라가는 캐릭터들 빼고. 음사르이가 제일 버그 공격 그 뭐야 버닝이 제일 넓었어요 버프 안 받고 지금 500인 것 같은데 버프 받으면 800까지 올라가는 것 같은데 까 지금 버프 없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어 버프 받으면은 800까지 올라갑니다 어 엘빈 버프 받으면 800까지 올라가네요 근데 이게 일단 중첩이 이게 아마 중첩 다르면은 처음 넘어갈 거예요. 근데 미오크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제가 지금 없는 캐릭터 중에서 미오크가 없어가지고 음나 미오크 있어야 돼. 음. 자 여러분 이제 뒤에서 도와주는 거다 없애주세요 얘네들. 어 부르마나요 그부르마나 그, 이런 애들은 냅둬도 되고요. 어 나머지들은 없애주세요. 음.. 얘네들은 이따 보스 나왔을 때 얘네들이 공격할까 봐 범위가 넓어가지고 오케이 불가완료. 푹푹푹푹 자 4명 다 풀가가 완료 했거든요 어.. 금방 잡네 오케이 안돼 여기에 놀 자리가 없어 안돼 오케이 보였다 빈틈 틈이 보였다 5개 스킬 있다고요? 어디? 여기가 스킨이 있어? S S T에 동그란 거 누르고 아말레아 아, 여기 있네 아 그러네 있네 아바타 어아 아, 아까 빛나던 게 이거였구나 아 뭔가 했어 그때. 갑자기 눈 나오는 게 뭔가 했는데 이거였구나 아. 근데 뭐가 좋은 거예요? 아지속대미지 아... 여기... 아니야 안 나죠 놀 자리가 없어 놀 자리가... 놀 자리가 없어 이런 오, 여자 공격하는 게 대박이다. 자, 알겠습니다. 보스등장 오... 아, 그 선을 넘으면 안 돼. 그 선을 죽여야 돼. 어선 넘었나? 못 넘었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못 갔지. 어, 잡은 거 같아. 그이 잡은 거 같아. 오케이, 좋습니다. 좋아요 아이고 자 좋습니다 어, 힘들었네요 그래도 어 사스케 좋네 사스케 직접적으로 써보니까요 확실히 좋습니다 에이. 업그레이드 하는 비용이 확실히 저렴해가지고 음 좋네요 여러분들도 사스케 뽑을 수 있으시면 뽑으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백나른이었습니다